창세기 11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평지를 만나 거기 거려하며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7절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10절 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샘은 1 0 0세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11절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2절 아르박삿은 3 5세에 셀라를 낳았고 13절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4절 셀라는 3 0세에에벨을 낳았고 15절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6절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17절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8절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19절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0절 루우는 32세에 수록을 낳았고, 21절 수록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2절 수록은 3 0세에 나홀을 낳았고 23절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4절 나홀은 2 9세에 대라를 낳았고 25절 대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6절 대라는 7 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27절 대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대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라는 롯을 낳았으며 28절 아라는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29절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례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라는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30절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루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려였으며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